아, 보이시나요 이기가잘어니다 Oh. Cool. 고감사했습니다 아, 끝!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GQ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오메가와 함께 즐거운 촬영을 했고 오랜만에 어, 개인 촬영이었는데 만화 착과 여러 가지의 시계를 함께 착용하고 재밌는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할때 그리고 또 중간중간 중간 소품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찍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저 그다음에 캠코더를 또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찍히고 있는 제가 바로 옆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 가지 찍어봤긴 했는데 그런 촬영들이 굉장히 색달랐던것 같고 재밌었어요 사실 딴 곳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원래 못 보잖아요 근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나를 눈앞에서 볼수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한 느낌이고 제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결과물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